산자부의 공무원들이 2019년 12월 야심한 시각인 밤 11시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 자신의 근무처에 몰래 들어가서 무려 530건에 이르는 컴퓨터의 기록물 자료를 삭제했습니다. 이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감사원 보고서가 지적했음은 물론입니다. 감사원이 포렌식으로 복원한 이 된 자료 중에서 북한의 원전을 건설해 주기로 한 내용으로 보이는 파일 17개가 발견됐고 이것들은 모두 청와대에 보고된 자료들이었다는 것입니다. 이 파일들이 작성된 시기는 2010 8년 5월 2일부터 15일까지로 판문점 1차 남북정상회담일인 4월 27일과 2차 정상회담일인 5월 26일 사이였습니다. 추론해보자면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원전을 건설해주겠다는 문제가 다뤄졌고 이 회담 직후 산업부가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1 7건의 자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. 문재인 정부가 남한은 원전을 폐기하고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